안녕하세요 기타치는 은송입니다 예, 잘 지내셨죠 자, 37마디부터 42마디까지 쳐보겠습니다 네, 오늘은 연습하실 때 반드시 이렇게 제가 부탁드릴게 있는데 악보를 준비해 주세요 그래야만이 자 보세요 저 이렇게 악보에 쓰고 필기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써놔야만이 연습하실 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돼요 그리고 악보가 한장 한장 이렇게 모으실 때마다 실력이 많이 느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시거든요 자,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. 자, 37마디. 자, 갈게요. 자, 그전 마디에서 7에서 12까지 슬라이드 해요. 그다음에 풀링을갈 건데. 12에서 00. 풀링 되는 거죠? 잘 보세요. 굉장히 멋있, 빨리 치면 되게 멋있는데 원리는 되게 간단합니다. 12에서 한번 피킹했죠? 피킹은 총두 번이에요. 두 번인데 소리는 세번 나죠? 12, 풀링 자, 음세번 나죠? 그 다음에 9, 7, 0, 0, 4, 0, 0 이렇게 치셨어요. 그 다음 박자 갑니다. 0, 0, 0 그 다음에 38마디 갑니다. 2202113. 이렇게 되는 건데, 2, 2 2 0 0 2 1 0 3 누르시면서 살짝 아래로. 그죠? 3번 손코아으로 누르세요. 주로 3번 누르고, 1번, 2번이 도와줘야 돼요. 그러니까 아래로. 이런 느낌으로, 자, 보시죠. 아래로 이런 느낌으로 잡고 당깁니다. 밴딩. 줄을 구부리다. 찹. 그 다음에 39마디 갑니다. 2, 4, 2, 4, 2 하시는 거죠. 1번 손가락으로 5번, 4번을 눌러요. 그 다음에 2, 4, 2, 2, 4, 2. 이거 세번 하면 돼요. 한번. 세 번, 세번다다다다다 그다음에 또또 또 나와요. 4에서 2 밴딩 아래로 그죠? 충분히 조금 더. 아이고 힘들어. 그렇죠? 4번 3번 손가락으로 누르고 나머지 1번 2번이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. 그다음에 40마디 출발. 자, 4 6. 자, 3번 손가락으로 하세요. 그 다음에, 슬라이드 했죠? 4에, 4 1번 손가락. 그 다음에, 5, 7. 5, 7. 자, 그 다음에 또 밴딩 또 나와요. 자, 7에서, 이제 위로, 이제 2번, 위로. 1번, 2번, 3번 줄은 주로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거든요. 위로. 자, 3번으로 또 누릅니다. 그리고 1번, 2번이 도와줘요. 다시 한번 칠게요. 4 0마디첫 번째 박자. 다음에, 자. 41마디. 자 7에 3번 손가락으로 놓으시고 슬라이드 해볼게요. 7에서 9까지 슬라이드. 그 다음에 7. 그 다음에. 아 이러면 좀 어려울 것 같아요. 2번 손가락으로 대신 해볼게요. 7에서 9 슬라이드 간 다음에 그래야지 1번 손가락으로 3번 손가락 받을 수 있어요. 그 다음에. 7에서 5 1번 손가락. 또 6에서 7은 2번 손가락. 5, 3또 갔어요. 한번더 해볼까요? 7의 수구, 슬라이드 할 때, 슬라이드 할때 2번 손가락 하실게요. 3번 손가락으로 1번 줄. 7, 5, 6, 7, 5, 3. 그 다음에 0032. 이렇게 되는 거죠. 42마디 갑니다. 마지막 마디. 그 다음에 마지막 마디. 제일 첫 번째 박자 0이죠? 0. 3번 줄 0. 솔. 오 멋있어. 슬라이드. 응. 그 다음 마디는, 그 다음 박자는 자. 제가 말로 설명하기에 앞서 한번 이거 포즈 하신 다음에 이거 좀 필기해 보실래요? 이 부분? 이게 금 긋고 다운업, 다운업, 다운업. 가로 이렇게 쳐져 있고 이런 거 한번 좀 필기해 주세요. 네, 이대로 한번 쳐볼게요. 사실 스트로크 하는데 그그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? 원리가 있고 규칙이 있어요. 그 규칙을 제가 적은 거예요. 이 규칙대로 해보겠습니다. 코드는 두 개예요. B7. 어, 이 코드 너무 멋있죠? 너무 예뻐. 자, B7, 7, 7, 6. 0 0 0 이렇게 잡으면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게 다시 앞으로 가서 이 e. 우리가 아는 그이 e. <웃음> 많이 친그이 e 나오죠? 자 B7 갑니다 자 다운 자가로 치워진 거 허피킹하는 거예요 치는 척 이거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치는 거 아닙니다 쳐주셔야 되는 거 소리만 안 나는 거예요 박자 세주, 세주셔야 돼요 으, 따단 따뮤투이이할때어피킹으로 다시 한번 해볼게요 <목소리> 따단, 따뮤트, 이. 자, 이렇게 해볼까요? 따단, 따다, 빵. 따디, 다디다디 빵. 따단, 따다, 이. 자, 마무리, 정리. 자, 이렇게 됩니다. 자, 어,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 연습 많이 해보세요.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.